안녕하세요.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 외환 거래 초짜들이 망하는 이유 다섯 가지의 이유를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외환 거래, FX 마켓, Forex 마켓에 진입을 해서 보통 한달 어, 길어봐야 3개월 정도 하시고 돈다 잃고 어, 아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바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 이유 다섯 가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기본기가 없다입니다. 자, 어, 이 기본기란 기술적 분석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서포트, 레지스 그리고 뭐 트렌드라인, 채널, 어, 그리고 뭐 카운터 트렌드라인, 캔들 스틱 패턴 어, 이런 것들, 그리고 마켓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차트를 한 눈에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차트가 이 마켓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회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현재 가격의 위치가 지붕인지 아니면 바닥인지 이런 것을 한 눈에 이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기인데 모든 공부건 운동이건 똑같죠. 기본기가 있어야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거래도 잘 하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축구에서도 뭐 기본기가 있어야 헛다리도 하고 슈팅 잘 때리고 뭐 크로스 잘리고 올리고 뭐 이런 식인데 어 포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내가 거래를 꾸준히 성공적으로 어, 어떠한 차트 패턴이건 어떠한 마켓 상황이건 내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어 어쩔 때 어, 영어로는 이제 s l u 슬럭이라고 하는데. 기본기가 없을 때는 이제 처음에 내가 처음에 포렉스를 시작했을 때는 어몇번잘 돼요. 그렇죠?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 포렉스 마켓이라는 자체가 스프린트가 아니고 이제 전력 질주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 기본기가 없는 게 들통이 나죠. 그렇죠 축구도 뭐 5분 하는 게 아니고 90분이기 때문에 5분 잘해봤자 나머지 85분 못하면은 어 좋은 선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포렉스도 이제 기본 기가 없으면은 어 내가 장기적으로 했을 때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첫 번째 왜안 그래 초짜들이 망한 이유는 기본 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어 서포트 레진스 트렌드랑 이런 것들을 어, 정확히 사용할줄 알고 내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현재 이 차트에서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어떠한 셋업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어, 한눈에 딱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자 두번째 한번 써볼게요 자 두번째는 바로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무엇인가 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불 어,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처음 달러에 어, 어카운트가 있다, 계좌가 있다. 자이 계좌가 있는데, 한번 거래를 할때 내가 이 계좌에 어 예를 들어서 200불을 걸었다. 그렇죠? 이 계좌 200불,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몇 퍼센트, 바로 20 퍼센트가 되겠죠. 자, 근데 어... 내가 이 20%를 걸으면 어, 걸면서 내가 수 따려고 하는 수익은 예를 들어서 또 200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1대 1이죠. 그렇죠? 내가 200을 감수를 하면서 200을 벌겠다는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어, 이런 좋은 환경 이런 좋은 마켓에서 1대 1 거래로 어, 내가 돈을 벌려고 한 생각은, 어, 내가 1 0번 거래를 했을 때, 다섯 번 성공하고 다섯 번 실패하면은, 어, 없는 거야, 돈이. 그쵸? 1대1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또 내가 만약에, 어, 20%, 그러니까 200불을 걸었다. 더안 좋습니다. 자, 왜냐. 내가 만약에 20%를 걸어서 졌다. 첫 거래가 졌다. 그러면은, 바로 800불 시작이에요. 자, 이 800불에서 또, 천불까지 내 원금으로 복귀를 하려면 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20%를 걸어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160불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20%를 거래를 해서 성공해 봤자 960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리스크는 크면 클수록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어,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를 할 때는 어약 1%에서 최대 5%를 두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1000달러가 있으면 1%에서 5%까지 두고 거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리스크가 1에서 1%에서 5%면 내가 여기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는 최소 2%에서 10%여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내가 거래를 할때 항상 무조건 리스크 1, 그리고 리워드 2. 이런 비율로 내가 최소 거래를 해야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리스크 1, 리워드 2로, 그렇 어,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10번 거래를 했을 때 5번 이겨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0번 중에 5번 이기고 5번 저도 돈을 어,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거는 것이 어, 상당히 어, 이제 중요합니다. 또자 다시 한번 이거를 다음 거는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왜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한지, 내가 왜 조금만 걸어야 하는지 어,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것이냐면 파란 색깔은 어, 내가 이제 돈을 잃었을 때, 그리고 초록색깟은, 아, 초록색깔은, 초록색깔은, 이 돈을 잃었을 때, 얼마만큼을 다음 벌어야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는지, 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0%, 자, 1000불로 시작했을 때, 내가, 어, 10%를 잃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래에서 11%를 따야 내가 원금으로 다시 0%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20%를 잃었다. 어카운트에 20%를 잃었다. 마이너스 20%다 지금 그러면은 다음 거래에서 아니면은 계속 내가 25% 현재 어카운트에 2 0 잃고 현재 어카운트에 25%를 따야 0% 원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똑같죠 30% 잃었다 그러면 43%를 따야 돼요 40% 잃었다 그럼 67% 반 잃었다 그럼 두배 따야겠죠 마이너스 60 그럼 150% 마이너스 70 233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리스크를 조금씩 조금씩 두으면서 크게 크게 이, 어, 버는 게 내가 이 장기적으로 포렉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 그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크게 두고 어, 거래를 했을 때 잘못되면은 돌아오는 데까지 상당히 먼 길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왜 내가 어, 한번 거래를 할때 5%, 10%, 15%, 20%,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 큰 돈을 거는 이유. 다 도박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 이만, 이만큼 걸면은 내가 땄을 때 이만큼 따니까 이런 생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 창문 바깥으로 나가고 내가 돈을 날려버리는 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써볼게요. 자세 번째 인디케이터에 너무 의존을 한다. 어, 자 인디케이터란 보조 지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무빙 에버리지, 맥디, RSI, 뭐 볼린저 밴드, 어 이치모쿠 클라우드 뭐등 상당히 많죠. 자 차트에서 한번 어,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한번 넣어봅시다. RSI도 한번 넣어보고요. 맥디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일단 가, 이 내가 거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언제나 차트입니다. 캔들 이런 캔들. 내가 차트에서 현재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거래를 할 텐데 이 RSI와 MACD 이 사이즈 때문에 내이 어, 차트 사이즈가 벌써부터 현, 어, 상당하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거래하기가 첫번째, 일단 힘들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어자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RS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버솔드 구역이고요 여기가 또 오버바웃, 그죠? 너무 많이 팔린 곳, 너무 많이 이제 사, 어, 사, 사진 사 곳,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이 그래프가 맨 위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팔아야 되는게 정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야 하는게 정석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여기 보자 자이 라인 이것 보고 이 레벨 보고 어 여기서 여기 들어왔네 이거 보고 여기서 팔았다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쵸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러면은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다, 이거를 보고 매도를 했다가, 사무스 여기다 두고,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뭐, 별, 별, 다른 뭐 수익 보지도 못하고, 바로 삿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들은, 어, 레깅 인디케 어, 인디, 뭐, 거의 모든 인디케이터들은 레깅이라고 해요. 자, 그 말은 이제, 어, 거의 모든 일이 생기고 난 후에 나야, 어, 후에야, 어, 나중에 이것이 따라온다. 라고 해가지고, 레깅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어, 절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고 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돌아 한번 가보면은 이거 다시 끌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돌아가 보면은 기본기가 없으니까 내가 인디케이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인디케이터에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러니까 바로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절대 쓰, 어, 필요가 없습니다. 저나 어, 이제 저,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의 학생들 학생분들 거래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인디케이터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 인디케이터 없이 거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절대 필요 없어요, 인디케이터. 자, 그리고 네 번째 거 망하는 이유 네 번째 이유 멘토가 없다. 자 어디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디서 어,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축구를 하고 싶어요, 농구를 하고 싶어요, 헬스를 헬스장 다니고 싶어요. 자 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코치 필요하죠,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 필요하죠. 처음에 할줄 모르면 그렇 당연하죠. 공부 더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과서 보지만은, 뭐, 뭐, 뭐, 교과서 보고, 뭐, 숙제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과외 많이 하죠? 다 이런 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나. 어떤, 어떤, 뭐, 종목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주변에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또 필요하죠. 어디선가 배워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1번, 2번, 3번,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자,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없으면은, 내가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은, 확실히,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줄 사람이 혹시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돈만 잃고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번째 멘토가 없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 자 이것, 이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기가 없으니까 돈 계속 잃죠, 그렇죠? 돈을 계속 잃다 보니까 아 이거 한방 터트리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리스크 미니지먼트 바깥으로 나가죠. 창문 바깥으로 나가죠. 아 이거 어 인디케이터 이거 쓰면 좋다는데 이거 인디케이터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뭐 인디케이터 한 개, 두 개, 뭐 다섯 개까지 깔고 막 차트 분석하는 사람 봤습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어, 성공한 성공한 적? 어, 그성공한 사람 본적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에 의존하니까 돈도 추가적으로 더잃고 어, 1번, 2번, 3번, 멘토가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멘토도 없고 인디케이터 의존만 하다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나가고, 기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돈 주고, 시그널 기다립니다. 그죠 어, 누가 뭐, 뭐 팔아라? 언제 뭐 팔아라? 언제 뭐 사라? 스타무스 여기다 돌아? 뭐 타겟 여기다 돌아? 이것도 가지고 성공한 적한 번도 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래서 시그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그널에 의존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시그널 또 언제 올지?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거래를 하는데 뭐 혹시 뭐 새벽에 들어와. 그럼 또 어떡합니까? 새벽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그널에 의존하다가 또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래를 할줄 모르니까 시그널만 보고 아이 사람이 이거 파네. 별다르니. 내가 이, 이 사람이 왜 여기서 팔왜 여기서 팔고 살모스는 왜 여기다 두고 타겟스는 왜 여기다 두고 위상이왜 여기서 사고 사범은 여기다 두고 타겟스는 왜 여기다 두는지 이유를 절대 알수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기본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주고 시그널만 기다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널도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또 또 누구에게 탓합니까? 나에게 탓합니까? 아니면 시그널 파는 사람한테 탓합니까? 이 사람한테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 탓할, 탓하기 싫으면은 돈만 돈일 게 싫으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빠져나와서 성공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은? 바로 넘버 4, 4번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멘토가 있어야 기본기를 알려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알려주고 인디케이터 필요 없고 기본기로만으로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그 다음에 시그널 갖다 버리세요. 왜냐면은 내가 거래를 할수 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성공하면 은할줄 알면 은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그렇죠 인터넷으로 평생 돈벌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도, 비싼 멘토건 싼 멘토건 어쨌든 하나 잡으세요 멘토가 멘토가 있어야 내가 기술을 배우고 거래를 할수 있는 어,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외환거래, 초짜들이 망하는 이유 다섯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어,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텔레그램 어, 무료 채널 있고요. 무료 채널에서는 별다른 셋업 공유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 다음에 24시간 저희 멤버존 공유 어, 멤버존 채팅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사, 어, 많은 분들이 어, 여쭤보시는게 가격이 799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799불을 뭐 1년에 한번내느냐한 달에 한번내느냐 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799불 어, 내시면 은 평생입니다. 제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포트 해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고맙습니다.